래프트 여전지요? 네잘못 그리겠어요, 사실 약간 고아놨다 생각해서 응, 좀 보여주면 또 어떻게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코가 높고, 눈썹이 좀 진하고 항상 머리도 이런 식이고 눈도 좀 그렇게 큰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 오늘 승리로 단독 선두로 올라간... 다 다시 한번 단독 선두로 올라갔는데 좀 소감부터 드립니다. 어 일단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대형으로 꼭 뛰어야 된다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좀 저희 팀이 그렇게 깔끔하게 잃은 것 지난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또 부족한 걸 고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 지난 아프리카전에서 패잖아요해가고 연승이 끊겼는데 뒤에 이제 끝나고 어떤 피드백이 있어요? 궁금하네요. 음... 그때 그냥 개인 딱히 크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다 개개인 저도 그렇고 다들 잘못을 인지하고 있어 가지고 각자 반성하고 이제 좀더 그냥 큰 틀을 고쳐나가자고 라 했어요. 좀 오늘 경기에서 조금 깔끔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부분이 좀실 수가 있었어요?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에 좀 게임이 길어졌는데 저희가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생각했고 그 점이 부족하 부족했다 생각했고요. 어두 번째 게임은 그냥 라인전 실수니까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니까. 그 오늘 이제 본이 생각하는 지금 내야 선수는 어떤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은. 아무래도 일단 내연이 형도 이제 좀 못, 경기를 많이 못뛴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스프링 때 시작했던 느낌이라 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점점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 때 이제 상대가 이블린을 아요그 이블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좀 중간까지도 고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블라디고 자야라칸이라서 크게 위협이 없다 생각해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라가스가 이블린 상대로 서로서로 서로 원컵을 낼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조심하면 은 미드 정글로 이길 수있다 생각했어요. 다음 상대는 다몬인데 어떻게 좀 준비한 건 다몬도 워낙 스타일이 공격성이니까 다몬 상대로는 일단 아무래도 스프링 때좀 상대 전적이 많이 좋았어서 크게 문제는 하고 있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아마 3년승인가? 그렇게 지금 좀잘 분위기 좋게 오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항상 해오던 것만 지키면서 하면은 크게 문제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